아... 다 이렇게 죽을 수밖에 없다. 로마토! 오늘은 뭐 마법 스페셜이네. 어어, 아, 아줄 쓰고 있는데 중간에 쓰시네 역시 장본입니다. 무대를 흔들어 놓으셨다. 특히나 이게 요즘 이슈인데 제가 완성주의자 여기다가 스콜라가 있었는데 빠져, 빠져, 이제 빠졌더라고요어쩌다가 그냥 지운저 빠졌습니다 그래가지고 이것을 보아하니 스 팀도 스콜라를 거르는게 아닐까 <웃음> <웃음> 봐봐요 도전과에 다 깼잖아 지금 다 깼는데 이거 완성주의자 저거 못올라가잖아 지금 팀 마저 거르는 그 게임 네 이게 농담이 아닌게 제가 예전에 찍어놓은게 있거든요 찍어놓은게 있어요 <웃음> 자, 컬렉터 입장에서 저런 거 빠지면 이거는 뭐 스팀이 한게 아닐까 그냥 맵 하나하나가 사람 가지고 어떻게 화를 낼수 있나를 테스트를 하는 것 같습니다 보면. 지금 재생장 보고서 너무 웃겼던 헬님이 네. 어디를 갈까라고 말씀하셨는데 보통 이러면 은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한 장소가 나와야 되거든요 네. 지금 올라오는 게다 달라, 다 달라. 아, 그러니까요 이게 왜 사생한지 알겠죠 어, 어떻게 저러 이것도 살짝 보여드린 거예요 이것도 이것도 더 심한 곳이 더 있는데 제가, 안 부여, 제가 못 보여드린 거예요 지금 정말 무서운 게 지금 모든 게다 끝난 상태잖아요 업그레이드도 다 되어있고 근데 네. 그 상태에서도 지금 이런 거라는 거는 우리가 아무런 업그레이드도 안된 상태에서 저거를 뚫어야 된다 이 말이잖아요 비슷하죠 세상해아 전여친 만난 기분 어떠냐고요? 최악이었다 쓰리기게와 <웃음> 와, 점프 점프가 있어 <웃음> 와, 한한 한 시간 정도만 투기장 좀 돌려볼까 보자 한 시간 솔직히 투기장 말고 회차 돌면 은좀더할수 있긴 한데 엘덴링은 닥스리에 비해서 pvp가 좀 다른가요? 네 다르죠 닥스리에서는 이제 확정적으로 넣을 수 있는 확정타가 있죠 확실하게 있는데 엘덴링 같은 경우는 이제 한번 맞으면 바로 또 빠져나갈 수 있는 보통 2타까지가 확정인데 엘덴링을 딱 한번 때리고 이제 피할 수 있게끔 바빠가지고. 같게임됐꺼 어라라 얘 요즘 왜 이러지? 다 함께 죽을 수밖에 없다. <웃음> 똥냄새 나서 아 도망간 거 아니냐고요?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웃음> 스콜라야 네가 반성해라 진짜. 너 이거 너 진짜 완성주의 이거 전시대에서 한, 너 빠진 거 보면 이거 예산일이 아니야. 왜안 나오는 거야 진짜. 스콜라의 S만 쳐봐도 진짜 나오지가 않네. 이거 누가 얘기 좀 해줘라. 누가 얘기 좀 해줘 이거. 이거 왜안 나오는 거야 진짜. 되게 희한하다. 보셨죠? 스콜라는 똥게임이다. 스팀이 직접 인증을 하셨습니다. 스팀이 직접 인증을 했다고요 아 근데 진짜 왜 안나오지 저기 그냥 회차를 돌걸 그랬나? 조금이라도? 그 사람이 그 사람이잖아. 그냥 회차나 돌려나 이러면은. <웃음> 자, 앞자리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90주 차이기 때문에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이번 달 이번 달 안에는 100회차 되겠죠? 쏠림 현상이요? 아, 그땐 그냥 패드를 새로 사요. 수리를 보내거나 아니면은 살짝 좀 약을 넣어주기도 하죠. 그니까 어떻게든 안되면은 이제 수리를 보내죠. 패드 하나하에 보증기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제가 잘 확인하셔야 돼요. 시청자 덕분에 알았는데 패드가 주력 상품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패드 하나 거진 이제 1년 정도 보증 기간이 있는데 그 안에 망가지면은 확실히 이상 있으면은 무상으로 새 걸로 교환을 해드립니다. 저도 한번 망가져가지고 무상으로 하나 교환했어요. 그러니까 액박패드를 추천을 많이 한 이유가 호환성이 너무 좋아서 그래요. 컴퓨터에 꽂기만 하면은 바로 연결이 되니까. 원숭이잖아 원숭이잖아 이거 이거 무슨 원숭이냐 듣는 원숭이냐 보는 원숭이냐 무슨 원숭이냐 분명히 세키로에서 넘어왔을 것 같은데 수구인걸 보니 안 듣는 원숭이? 아아 아 그러네 막고 있으니까 마법만 써서 엔딩보기 죄송한데 내일 걸어주시면 안 돼요 나 지금 약 먹어서 너무 졸린데 제가 왜 오늘은 일찍 일찍 끝내려고 했냐면은 제가 매주 화요일마다 병원을 다녀오거든요 그래서 이미 지쳐있는 상태라 아 애초에 오늘 엔딩을 안 보려고 했어 그냥 회차 1차 도는이난더 좋으니까 웰든링과 다크 소울 통틀어서 제일 마음에 드는 보스 설정이요 제일 마음에, 제일 마음에 드는 거라. 저는 개인적으로 시프요. 시프 쉬프 입마 시프. 그건 시스고, 그 용대가리는 그건 시스고. 내 시프 입마 노예 기사 게일도 나쁘진 않네요. 이야기 의 서사나 보스전 OST, OST나 너무 완벽해요. 진짜 노예 기사 게일은 아 너무 완벽하니까 현대판. 게임이요. 아머드코어6 그건 미래라고요? 미래는 클수록 좋은 겁니다 아 근데 진짜 졸립긴 하다 전에 받았던 약이랑 똑같거든요 낮에는 빡 집중할 수 있어서 참 좋긴 좋은데 저녁약은 졸립단 말이에요 그나마 다행인 거는 이제 살짝 저의 머리 반은 자고 있으면서도 엘든링을할수 있을 정도의 피지컬은 되기 때문에 <웃음> 다행히도 옛날 같았으면 못했을 텐데 지금은 이제 적응했으니까 약발이요? 밥 먹고 그 다음 에약 먹었으니까 닭스리도 졸면서요 예닭스리도 네, 졸면서 했어요 진짜 생각보다 진짜 졸면서 했어 간혹 제가 말수가 딱뚝 떨어지는 때가 있거든요 저 조는 겁니다 그거. <웃음> 그 자는 거야 와나 진짜 로데일에서 꺼야 될것 같은데 진짜 졸립네 <웃음> 이봐 나에게 승리의 주문을 읊어줘 콜라는 갓겜이야 아모도코 신년 똥띠입니다. 탈! 무엄하다아모도코 거진 10년 가까이 기다리지 않았어요? 신장? 그 사이에 다크소울, 엘빈닝, 블러드본. 아, 13년이요? 어딨어? 같은 길을 멸 지나가면 무료하지 않냐고요? 여러분들과 함께라면 무료하진 않습니다. 요즘 엉덩이 괜찮냐고요? 왜 남의 엉덩이를 걱정 걱정합니까? 여기가 적정 서, 선이다 내 정신력이 한계다 진짜 너무 졸립고 근데 의사쌤이 출금 말했어요 10시 전으로 자라고 그건 맞으니까 12시만 안 넘으면 된다고 뭐야 이거 신데렐라잖아 진짜 <웃음> 자 아무튼 저는 오늘 많이 졸렸기 때문에 먼저 전 자도록 하겠습니다 The next day 다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그러게요 저녁만 되면 너무 졸렸네 제가 어제 회차를 덜 돌았잖아요 근데 마저 하면은 좀 날먹일 것 같아서 미리 한회차를 한번 돌았습니다 그래서 그냥 거기서 그으시면 돼요 거기 어디냐 그... 아시죠? 음... 이제 이름도 기억이 안나 맨날 그냥 생각 없이 회차 돌다 보니까 이제 이름도 기억 못해 거기... 어 그래 그렇지 멀기트 거기다 그으시면 됩니다 황금유키 뭘로 잡았냐고요? 방패로 밀어버렸는데 <웃음> 수고스럽게 잡을 필요도 없잖아요 그냥 방패로 밀어버렸는데 새해 맞이 마음속 갠붕이 한번 죽이기 지금 들어가서 나 지금 엘드닝 킬 건데 갠붕이를 <웃음> 왜 잡아야 되지 이게 바뀌고 이게 하는 거고 어... 가자 이제 <웃음> 이것만 알면 돼 빨리 죽어 나 엘드닝 하러 가야 돼 <웃음> 근데 갠붕이는 왜 죽여야 돼요? 그냥 갠붕이라서 죽을 수밖에 없는 건가? 자 오늘 90일 주차 세계를 시작하도록 합시다 물좀 떠올렸는데 뭐가 왔네 마법만 써서 엔딩보기 결국 이걸 꺼내들긴 들었군 마법이 더 쉽지 않냐고요? 근데 저는 한평생 근접으로만 했던 사람인지라 저는 오히려 마법이나 그런 게더 낯섭니다 아줄 진짜 많이 먹긴 먹는구나 진짜 많이 먹긴 먹네 전작에는 아무래도 아줄처럼 계속 쏠 수는 없으니까 아줄이 확실히 여기서 값은 하긴 하지 그래도 경로가 간지나죠 글쎄 지금 엘든링이랑 비교하면 모르겠다 그것도 와우 방향대시 들어오네. 하, 죽을 다뭐로고 왜요? 부채 띄운다고 내가 못쓸 줄 알아요? 내가 포탄을 왜 가져왔겠어? <웃음> 저, 어, 나 이거 진짜 마술 중에서 이게, 이게 제일 마음에 든. 아. 나 요즘 왜 이러죠? 왜 계속 열쇠를 안 먹지 요즘 따라? 요즘 따라 열쇠를 잘안먹어 내가 서른이라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고 서른이 뭐길래 <웃음> 아 그런데 이게 서른이라는 게참 무서운 게 뭐냐면은 30살 딱 전후인 사람들은요 이상하게 그때 병이 잘 걸려요 보통 3 0살 넘어가게 되면은 몸이 하나씩 망가지기 시작하거든요 이제 근데 이게 진짜야 <웃음> 80세까지는 방송하셔야죠 뭐? 80세? 아니 난 그때쯤이면 내방 내 안에 나 화터폴 녹을 거야 <웃음> 난 그때 아직도 살아있다고 아 저거 미션이 그거예요? 진짜? 레알 루카리아 휘성 마술만 생각이한해 차에? 저거를? 아 그런 거였어요? 아 나는 저거 장모님 거기 맵에만 하는 줄 알고 아 진짜 청록색만 넣어야 된다고요? 이런 오늘은 뭐 마법 스페셜이네 오늘은 제재가 되게 많네 이거 별등불 완전 짱이다 휴식했는데안 사라지네요 오아 이거 청록색 계속 볼수록 볼수록 빠져드네 마술을 할수록 빠져드는지 좀알것 같기도 하고 뭘가 머리가 으, 머리가 DLC 오래된 멀가 무슨 꿈을 꾸었느냐 아주 달콤한 꿈이었습니다 그런데 왜 울고 있느냐 그건 절 이룰 수 없는 꿈이기 때문이죠 정말 헛된 희망을 가지고 있구나 그러면 그줄째로 태워주마 몇번 꺾는 거야 나 피마술 쓰게 해줘 최소한 피마술 쓰게 해줘 아아 아줄 쓰고 있는데 중간에 쓰시네 역시 장모님이다 무대를 흔들어 놓으셨다 이젠 아예 그냥 컨셉 잡아 오신 거예요? 엘덴링을 몇대차쯤에할것같습니까 다음 작품 나오기 전까지는 기본 200은 찍을 것 같은데 회차는? 그러지 않을까요? 200은 거진 찍을 것 같은데 200이라니 다크솔보다 못하거든요 생각을 해봅시다 다크솔3가 언제 나왔어? 엘덴링이 언제 나왔어? 몇년 걸렸어? <웃음> 내가 그 사이에 다크솔3만 했는데 이게 말이야 방구야 야 내가 진짜 내 엘덴링 나오기 전까지 3로 얼마나 내가 진짜 칼을 갈았는지 아세요? 칼 갈다가 칼이 사라지게 해서 자로만 남겠어요. 진짜 부러지지도 않았어. 자로만 남았지. 손잡이만 애초에 손잡이도 있는 것도 신기하다. 뭐야? 뒤에서 뭔가 날라왔는데, 아 일찍 들어오시든가 압령이 그러면 <웃음> 스톤빌성 안 봤어요? 압령 미리미리 들어오는 거? <웃음> 스톤빌성에는 미리미리 들어온다고 압령이 <웃음> 아 요즘 압령 것들은 말이야 헉? 근성이 없어요 근성이 노력을 안해 노력은 <웃음> 영체가 들어오기 전에 들어왔어야지 <웃음> 영체가 들어오기 전에 들어왔어야지 <웃음> 아, 진짜 이 방에 있는 사람들은 나한테 경멸받는 게 좋나 봐. 너도 나가고 싶다고? 아너 너는 그대로 있어요 넌 그대로 있어요 이건 어쩔 수 없지 근데 앞으로는 마법정 별로 없겠죠 애들 아 라다건도 좀 힘들긴 하겠다 그런데 피성마술 어찌 보면은 저한테 광고 넣은 거잖아요 그렇겠지 앞으로 가레가 너무 많이 죽는다는 제보 있으면 이방 탓인거죠 가레가 많이 죽는 이유가 이방 탓이라고 이방 탓일 수 있는데 그거 제 탓은 아니에요 병원을 두 곳을 가요 하나는 정신과랑 하나는 피부과거든요 근데 건선이좀 심해가지고 난 주사까지 넣을 줄은 몰랐거든요 <웃음> 피부과에서 주사를 부리셨다 아니 그 주사 말고 입마 주사를 맞았다고요 주사를 피부 관련 주사는 어디에 놓냐고요? 그 해당되는 곳이요 피부 안 좋은 곳난 거기다 찌릅니다 정신과 치료는 만족하냐고요? 예, 네, 진짜 만족해요 다른 사람들이 이제 정신적으로 많이 힘들어할 때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그 정도로 호전이 많이 되거든고 아, 그렇죠. 약이 이렇게 좋을 줄은 나도 몰랐지. 어어. 어. 와, 뭐야, 얘. 너 미아자키지? 이걸 다 피하네. 초보자기님, 블라트. 카레소스 직접이야? 에이 카레소스는 직접 못 만들죠 당연히 이거는 석사, 석사들이 만든 거 내가 쓰지 보낸다고요? 다른 사람들은 팬 선물이라고 해서 그런 사이트가 따로 있잖아요 근데 제가 따로 그거를 아는 분가 채찍 같은 거 올까봐 가족들이 오해, 오해할까봐 내가 그래서 선물을 안 받습니다 저는 아 대신 돈을 달라? 아니 뭐 보내는 항상 열려 있으니까 뭐 즙? 나귤 먹고 있는데 이즙 아니야? 사람이 타고 있는데 귤이 넘어가나요? 네 너무 잘, 잘 넘어가서 문제네 배가 고파서 그만 와 한방이네 야 진짜 이거 광고비 더 주셔야 될것 같은데 <웃음> 아 그냥에도 한방이구나 이 편하나 아이왜 얼굴 어디서 본것 같은데 <웃음> 총 쓰시고 창 쓰시고 검 쓰시는 분이 한분 있으시거든요 거기서 봤는데 어르신 한분 있으시죠 이거 미션 거신 분 어떡해요? 황금 위키도 루카리아 이거 휘성 마술 한 해서 해야 돼요? 아니 뭐 나야 나는 돈 주는 사람 말 따라야지 불러라 <웃음> 불러라 <웃음> 야 마셔봐 보셔야와 이걸 마시네 <웃음> 와 이걸 마시네 여기도 있네 모그 앞 앞에도 이런거 있더만 같은 사람인가 아, 뭐 아니라고 할수 없지 와희성마술 좋습니다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사랑합니다 희성마술 야, yeah. 와 정말 쉽다 희석마술 장모님 이렇게 이렇게 하면 됩니까 와 희석마술 너무 좋은걸 당장 주문해야 겠어 열심히 광고한 당신 광고비를 받아라 감사합니다 아 이래야 광고할 만 나네 광고 따로 받은 적은 없거든요 아이 맛으로 광고를 하는건가 상한 아, 대로군, 잘 튕기는 것 같아. 이제 은근 여기서 잘 튕기지 않아요. 전에도 똑같았어요. 여기서 튕겼어? 내가 아, 강정 안 했다구요. 강정 안 했다구요. 당신들이 강정 시켰잖아. 강정 강종 안 했다고? 당신네들이 강종 시켰잖아. 어, <웃음> 뭐 하는 거야?